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곡을 한번 풀게요 F장조이고요 5도권 C에서 한번 내려갑니다 F죠 F에서 드레이브 솔라시드를 만들게 되면 B에 플랫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네, F장조의 주요 삼아음은 이렇습니다 1도아음인 F, 4도아음인 B플랫, 5도아음인 C 그리고 2도 하음인 Gm와 3도 하음인 Am 그리고 6도 하음인 음, Dm 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볼게요 코드 진행은 이렇습니다 1도에서 같은 1도인데 베이스는 A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4도 하음 4도 하음이 어, 2로 나와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2도 하면 G마이너 5도 세븐 그리고 1도가 나오는데 2도 한번 거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5도가 나와요 서스포의 형태로 네 그럼 노래는 이렇습니다 이야, 이 곡은 참 4비트로 반주하기가 참 좋아요 네 노래를 한번 볼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네, 이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베이스 진행을 어, 들어셨을 텐데요. F에서 A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도레미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B2에서 음, G 마이너로 갈 때, A를 한번 거쳐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A를 그냥 가지 않고 1도 화음을 넣으면서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들 이 원하네 와, 이 음을 굳이 안 치고 내려가는 게 낫겠네요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뭐 지금 생각난 건데요. 이거를 좀더 복잡하게. 이 노래가 나올 때, 노래가 내가 뭔가를 막할 때는 반주는 간단하게. 그리고 노래가 한음으로 지속되거나 노래가 없을 때는 반주는 약간 화려하거나 약간 복잡하게 하는 걸 저는 모토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주니 아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원하네 하고 노래가 없잖아요 원하네 그냥 짠, 짠짠 해줘도 됐지만 이 노래를 몇번 반복하다 뭐 반복한다던가 좀 그럴 때그 분산함으로 쳐준 거예요 16분음표로 짠짠 짠. 이것도 되지만 띠다다다다다다단 이런 느낌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래는 반복이 됩니다 세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피 추게 하소서 네, 코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반복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내가 할 때는 C를 치는 것보다 내가 보다는 오른손은 b 플레, 베이스는 C를 치는게 좋겠어요 s o 내가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후렴의 코드는 이렇습니다 F가 나오고 C2가 나오고 또 B2가 나오고 F2가 나오고 요기 2를 아주 잘 쓰네요 B Gm C 이게 또 반복이 됩니다 코드 진행은 아주 단순하죠 어, 이절 부분은요 베이스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후렴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F에서 C나오고 b 플랫나오고 F나오고 내려가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노래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가지 반복되는 줄 알았는데 어, 조금 다르네요 한 가지 사도오도육도 이게 특색이 있네요 페달 밟을 때도 뛰었다 밟고 뛰었다 밟고 뛰었다 밟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네 이런 식의 노래예요 음. 주사마음 및 부사마음 이외의 다른 코드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러면서도 베이스의 다른 형태, 전위, 어,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음,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딱 중간 형태의 네, 연습하기도 그리고 치면서 노래하기도 좋은 아주 괜찮은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레슨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